안녕하십니까. 생뚱 맞은 예제일 수도 있는데요. 자, 오버워치에 나오는 시그마 황금 무기를 누가 모델링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솔리드웍스로 한번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모델링 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버워치에 나오는 시그마 황금 무기 같은 경우는 정 12면체 같습니다. 한 면은 오각형같 갖고, 오각형이 12개 있는 거죠. 그래정 12면체를 이루고 있는 거고요. 요거 하나만 따로 떼어내면 요네변의한 각도가 108도가 됩니다. 108도, 108도, 108도. 108도 곱하기 5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면각이라고 그러죠. 면과 면 사이 각도 있죠? 내부각도. 요게 얼마냐면, 116.56도. 뭐, 그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기 백과사전 있죠? 예, 거기서 추출한 겁니다. 자, 한번 보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일단, 한 변의 길이를 저는 100으로 보겠습니다. 자, 솔리드웍스에서요. 일단, 파일에 새 파일 만들죠. 저는, 뭐, 기존에 있는 템플릿 쓰셔도 되고, 여러분이 따로 만든 템플릿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도구 상자를 열어놓고 작업을 하죠. 먼저요, 저는 변수를 한번 관리를 보겠습니다. 누르시고, 걸로벌 변수, 뭐, 랭크라고 하죠. 100을 한번 주겠습니다. 그러면, 전역변수 100이 하나 선언이 된거죠 단위가 없죠 이게 만약에 뭐 길이 단위에 적용이 되면 1 0 0미리가 될거고 그렇죠? 패턴의 개수에 적용되면 100개가 되는겁니다 뭐도 치수에 적용되면 이 100도가 되는거죠 자, 그래서 거의 뭐 만능변수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을것 같습니다 자, 하나 선을 냈고요 저는 뭐 정면에 하셔도 되고 윗면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윗면에다가요 요거 가지고 오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바깥쪽으로 원이 있게끔 하고, 이렇게 대충 하나 그리죠? 이거는 수평구석을 주고요. 요한 변의 길이가 1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한 다음에 글로벌 변수 랭스랑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하면 되겠죠? 여기 이제 수식이 걸렸다 이런 뜻이고, 들어가보면 이런 식으로 수식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에 이제 끝났다 고 보면 되겠죠 어느 부분이냐면 요 윗부분이 있죠 윗부분이 끝났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건 다른 작업이고요자 한번 시작을 해보죠 빨이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이면각이라고 그랬죠 요렇게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자 면을 한번 윗면을 보게 해놓죠 윗면과 요 모서리를 이용해서 이제 각도를 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면각을 미리 계산을 해놓죠 보면, 아크 코사인 가로 열고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입니다. 뭐, 이게 어떤 식으로, 뭐, 그렇죠? 계산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에 뭐 수학자들이 하는 거고, 우리야. 그렇죠? 잘 차려진 밥상에서 숟가락만 얹은 다음에 가져오면 되겠죠? 이걸 한번 솔리드웍스에서 수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들어와서요. 다시 한번, 뭐, 앵글이라는 변수 쓸까요? 이름을 쓰고요. 아까 아크탄지트였죠 그래서 함수에 들어가면 이렇게 상각함수 같은 게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크코사인이었네요. 아크 아크코사인 안에다가요. 마이너스 1 나누기 루트 5였죠. 그러면 루트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yes q r 입니다. yes q r 하고 가로 열고 5 이렇게 쓰면 됩니다. 멘트 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116.565도 그러면얘하고 똑같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만들어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확인하고요 그럼 이제 면을 만들면 되겠죠 어, 공면이든 피쳐든 아니면 참조 영상 열어주셔가지고 여기서 이면 가지고요 이 면과 이 모서리 하나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각도 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바로 각도를 줄수 있나요 그러니까 안되니까요 일단 90도로 해놓으시고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주석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처 치수 보이게 하면 이렇게 90도가 보일 겁니다. 여기다가 각도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더블 클릭, 넌한 다음에, 글로벌 변수, 앵글, 이랑 연동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 신호등이 떴죠? 업데이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컨트롤 B.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편집에 들어와서, o f f 뒤집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이제, 사실 이 각도죠? 어각이니까이 각도하고, 이 각도가 116도니까 이쪽도 116도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이면 있죠 이 면에 새로 스케치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면의 수직으로 볼까요 한번더자 똑같이 오각형을 또 그리면 되겠죠 외접원으로 하죠 이렇게 대충 그려놓으시면 되겠고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일치 그리고 이 점하고요 이 점하고 일치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누르죠 자그 다음에 얘를 이제 어, 일단 공면으로 만든 다음에 뺑뺑이 돌려보죠 그러면 공면에서 평면 공면 짓고 오케이 또 평면 공면 평면상에 있는 폐곡선을 이용해서 공면을 만들어줬죠그 다음에 원점이랑 지금 여기 윗면이니까요 윗면 두 개를 잡고 축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원점을 지나면서 이 윗면의 수직인 축이 만들어지겠죠? 점과 평면, 오케이. 제가 좀 시각적으로 밑으로 갖다 놓을까요? 드래그해서. 자, 얘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뺑뺑이 돌리면 되겠죠? 자, 피처에서요 원형 패턴 하는 겁니다. 공면이든 솔리드든 다 패턴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면은 반드시 바디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바디 찍고, 최전축은 얘를 잡고요. 3행0단에 다섯 개 동등 간격으로 오케이 하면 만들어진거죠 일단 피처치수는 끄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죠 공면을 붙이면 되겠죠 공면 붙이기 다 잡죠 요소 합치기 하죠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위에거하고 밑에거는 똑같은 영상이에요 그 대신 약간 뒤틀려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피처 보시면 바디 이동 복사를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보이면 마우스 오른쪽 사용자 정의 명령 피쳐 하셔가지고 바디 이동 복사를 꺼내오면 되겠죠. 자 일단은 네 평행이동 단계에서 여기는 평행이동이 있고 구속이 있죠. 그래서 평행이동 단계에서 바디를 선택하고요. 복사 한 개입니다. 아무 방향으로 끄시기 바랍니다. OK 누르면 하나의 바디가 복제가 됐죠. 이 복제된 거를 단품에서 조립한다는 식으로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조립하시면 됩니다 자 이동할 바디는 얘가 되어 있고요자 메이터 설정해보죠 일단 요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요 뾰족 튀어한 부분에 메이터가 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이 이 점에 걸리고요 일치구속 추가 또이 점은 이 점에 걸리고요 추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점은 이 점에 걸리고 이렇게요 오케이 추가해야겠죠 그 다음에 OK 하면 마치 단품에서 조립하듯이 된 겁니다 그럼뭐 거의 다 끝났죠 평면을 숨기고요 어 죄송합니다 얘를 숨기면 안되겠죠 평면을 숨겨야 되죠 평면을 숨기고요 윗면도 잠시 숨겨놓겠습니다 기준축도 숨기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합치면 되겠죠 그래서 공면에서 공면붙이기 하고 솔리드 작성하면 솔리드가 작성이 된 겁니다. 살짝 속을 파볼까요? 셀 작업을 하겠습니다. 셀 작업에서 아무 면도 안 잡으면 속만 싹 제거가 됩니다. 한5정도를 해놓죠. 미리 보게 해보면 이렇게 속만 제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색선 쳐보면 이렇게 속이 삐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께가 5, 너무 것 같네요. 한10 정도 할까요? 예, 오케이. 여기는 10도 너무 처한 것 같습니다. 한20 정도 하죠. 오케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구멍을 뚫어보자 근데 정확하게 이, 제가 오버워치를 할 일이 없습니다만. 그렇죠? 제가 게임 저번 제가 벌써 한 20년 된것 같습니다. 자, 옛날에 고스, 고스톱 친다고 밤 3도를 쳤는데. 그렇죠? 맨날 며칠 쳤다니만 와이프한테 이혼 당음뻔했습니다 <웃음> 자, 그 이후로 끊었어요. 한, 4억까지 올려봤는데, 오늘 한 방에 4억이 날아갔습니다. 아, 인생 허무하게.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현실, 현실에 살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 어떻게 구멍 전체가 뚫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래픽 효과를 준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보죠. 자, 윗면에 스케치하죠. 면을 수지로 보고,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당연히 지름을 줘야겠죠. 예스키 누르고, 이렇게 지름 주고, n o n 글로벌 변수, 랭스랑 연동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고요. 바로 빠져나와서 바로 돌출컷 하면 되겠죠. 관통. 좋습니다. 그럼 이쪽 면에 대해서 다시 스케치 원하는 그림 되겠죠. 센터 보이죠. 이렇게 글로벌 변수 랭스랑 연동을 하고요. 피처에서 돌출컷 관통을 해버리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금방 기준축이 있었죠? 얘를 이용해서 원형 패턴을 하는 겁니다. 기준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피치로 잡아야겠죠? 어떤 피치죠 금방 에 다섯 개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만들어질 것 같네요. 뭐 필레처리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요. 뭐 전세 다 잡죠? 뭐. 그래서 반경값은 한이 정도로 주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세트백을 쓰면 더 낫겠죠? 다 잡히나요? 세트백이? 아, 안 잡히네요. 뭐, 하나만 잡아보죠. 한20정도로 해놓을까요? 그럼 요 부분만 보겠습니다. 한, 요거는 한50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50.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예, 좋습니다. 요 정도를 하죠. 오케이. 누르면, 요런 부분만 요렇게 필레 처리가 되겠죠. 자,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간단한 재미라고 생각하시고, 물론, 뭐, 뭐 5면체던, 뭐, 1 0면체단1 2면체단 뭐, 이런 개념으로 쓴다 그러면 어떤 면체든 간에 다 그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